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경제도 불안정하니까 목돈을 어디 맡길 데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은퇴자분들이나 시니어분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상품은 없을까라는 문의도 많은데요. 또는 배당형 상품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공실이 없는 예컨대 상가 월세 소득 생각해 보십시오. 상가가 내가 투자한 상가가 공실이 일단 없어야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몇달 나오다가 공실이 생기는 상가도 많죠. 어쨌든 저는 안정적으로 목돈을 관리하면서 배당이 나오는 상품, 배당형 상품들을 한마디로 공실이 없는 평생 월세 개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배당형 상품들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한국 같으면 삼성전자 배당이 많다고 해서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투자했더니 내 원금이 20% 이상 심지어 30% 가까이 원금 손실을 보고 또 애간장을 타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당형 상품 그 배당형 상품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해하는 것들도 많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배당형 상품은 한마디로 평생 공실이 없는 평생 월세 개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반대인 경우 자, 그런 배당형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배당투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월세 상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월세 상가 좋죠? 계속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니까. 근데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을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처음 몇달 동안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공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주변 상권의 변화. 또, 내 상가 옆에 다른 멋진 상가가 최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내 입주민들이 임차인들이 그쪽으로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실이 생기는 걱정 평생 공실이 없어야 하는데 공실이 빨리 생기면 참 걱정이죠 두 번째 걱정은요 수리비,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상가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뭐몇년 만에 다시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신축 상가가 들어서면 임차인들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가일수록 적당한 기간에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게 다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리비 걱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걱정, 임차인 걱정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편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가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걱정들, 공실이 생기지 않을까 또 리모델링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결정은 궁극적으로 상권 변화죠 물론 처음에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상가가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주변의 상권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즉 내가 상가 투자한 상가 가격도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정작 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현금화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을까? 즉 내어놓아도 팔리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하죠. 자 월세 상가는 좋은데 이 같은 이제 몇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당 투자, 배당 투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월세 같은 배당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월세 같은 배당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실제 상가 투자에 했던 걱정들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즉 평생 공실이 없어야 되고 이거죠. 두 번째. 수리비 걱정이나 임차인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든,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팔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평생 월세 같은 배당 투자의 컨셉이라는 겁니다. 물론 딱한 가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냐면, 원금 손실이 너무 과도하게 있으면 많이 불편하죠. 자,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이 원금 손실 측면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배당형 상품들의 진실들을 몇 가지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생 월세를 받기 위해서 배당 투자한다. 자, 그러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주식, 배당을 많이 준다더라 하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예근데 한국 같으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배당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른바 펀더, 배당형 고배당 펀더 ETF에 투자하는 건데 제가 두 번째 사례는 한 2, 3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국 고배당 ETF 가운데 티크 부호, 티커기호 SPHD ETF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자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고요. 세 번째는 똑같은 미국 배당 자산인데 조금 전에 두 번째에서는 제가 SPHD ETF 하나를 설명했잖아요. 이세 번째는 이 같은 ETF들을 여러 개 배당이 나오는 또는 이자가 나오는 ETF들을 여러 개한 바구니에 담은 즉 ETF 분산 미국 배당자산 이태포 분산 컨셉의 상품입니다. 어, 예컨대 올웨더 컨셉의 월 배당 목돈 운용 같은 경우죠. 저희 파인 투자 자문에서 자문 운용하고 있는 자 그런데 제가 세 번째에서 미국 배당자산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첫 번째, 두 번째는 배당 주식, 두 번째는 미국 배당 주식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 번째는 미국 배당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배당 주식 또는 배당 주식과 배당 자산은 다릅니다. 배당을 주는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채권형 자산도 이자가 나오니까 일종의 배당이고 또리츠 건물, 상가, 상업용, 임대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 같은 경우에도 주식은 아니지만 배당이 나오는 배당 자산이죠. 그래서 이세 번째 미국 배당자산 ETF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배당자산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다 자,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예컨대 한국 같으면 삼성전자죠 정근 회사 앱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면 지난해 배당률이 2.13%로 나옵니다. 여기는 특별배당은 제외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주당 가격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한 주당 가격이 높았던 삼성전자가 언제였냐하면 지난해 2001년, 2021년 1월 달이었는데 한 주당 96,000원. 이때 10만 전자 간다 하다가 결국 결과적으로 못 갔죠. 그러면 지금 얼마나 할까요? 2022년 올해 5월 기준으로 66,000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죠. 만약에 지난해 1월 달 96,000원 할때 배당을 많이 준다더라 해서 삼성전자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그분은 지금 원금만 3,000만 원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죠. 배당 1년 기껏 고작 2.13%이죠. 원금을 많이 날리면 2.13% 배당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한주당 가격은 그전에는 얼마였을까요? 2019년 5월에는 달 한주당 4만 천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주당 4만 천원 했던 것이 2021년 1월에는 달 무려 2배가 뛰었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다시 30%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냐고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할 때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아까 구분해 드렸는데 크게 그 중에서 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이게 배당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이다일 뿐이지 본질은 주식에 직접 투자, 주식 투자한 겁니다. 자 주식 투자는 가장 고변동이죠. 우리가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금 변동성, 원금 손실이든 이익이든 너무 지나치게 급등락을 거듭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배당률보다는 주식 투자가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배당주식 간접 투자입니다. 자, 제가 왜 미국 배당주식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배당주식 간접 투자를 가져왔냐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에 미국 고배당 ETF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럿 있는 가운데 하나, SPHD 티커 기호. 자, 이것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권회사 앱에서 해외주식 SPHD 티커 기호. 자, 이쪽을 치고 들어가면 지난해 배당률은 3.43%로 나와 있습니다. 자이 같은 SPHD 미국 고배당 ETF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것이 고배당 주식 간접 투자 ETF인데 지금 s p h t d 만 하더라도 어떤 주식 종목 어떤 업종에 투자하고 있냐면 유틸리티나 또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부동산 에너지 이 같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고 있는데 자, 이들 업종들을 한번 볼까요?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나 부동산, 에너지 전통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기업들입니다. 안정적인 기업들이 배당을 하죠. 자, 안정적이지 못하면 배당을 못합니다. 계속 투자해야 되는 기업, 적자 나는 기업은 배당을 못하죠. 그래서 이 같은 업종들이 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다. 자, 그래서 SPHD는 이 같은 종목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식의 100%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일 주식, 아까 삼성전자처럼 한 가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십 개,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니까 아무래도 원금 변동성은 한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주식의 100%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배당주 이태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수십 개 수백 개 간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다. 본질은 여전히 고변동 주식형 자산이다. 주식형 100%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SPHD도 최근 3년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소개해 드렸던 때 2020년 2월달이었는데요. 그때 한 주당 43달러였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서 무려 40%가 빠졌습니다. 25달러, 그때가 2020년 3월달이었습니다. 자, 이때 한 40% 빠졌던 것은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SPHD 역시도 주식형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올해 2022년 5월달에 다시 46달러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020년 10달보다는 한 3달러 정도 오히려 상승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상품 이 SPHD에는 아까 보았듯이 에너지, 에너지 섹터에 투자를 1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덕분에 이 상품도 SPHD도 다른 주식의 하락과 반대로 지금은 이익을 몇 달러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갈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또 수습이 되면 에너지주나 이런 쪽에 많이 올랐던 것이 또 빠지겠죠. 그러면 또 가격에 대한 한주당 가격에 조정이 있겠죠. 자,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아까 삼성전자라고 하는 배당을 목적으로 단일 종목에 직접 투자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분산 투자니까 간접 투자니까 적겠지만 그래서 저변동 주식 분산 투자인 것은 맞지만 단일 종목에 비하면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주식형 자산 100% 투자하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자산 ETF 분산 투자입니다. 자월 배당 목돈 운용인데 이것은 저희 이제 바인 투자자문에서 투자 자문해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가입 운용하는 건데 지난해 연 4.93% 나왔습니다. 2021년 기준 배당이 4.93%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왜 배당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배당 자산이라고 표현하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배당 또는 이자가 나오는 자산들은 많습니다. 채권형 자산도 있고 주식형 자산도 있고 또 상업용 임대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 같은 상품들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표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배당이나 이자를 주는 상품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올웨더다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채권과 주식형 자산은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이 좋을 때는 채권이 나쁘고, 채권이 좋을 때는 주식이 나쁘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상호 보완 요소가 되는 거죠. 또 요즘같이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리처, 임대소득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바구니에 섞여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배당자산들이 한 바구니에 섞여 있다 해서 제가 이것은 표현은 배당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배당자산이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미국 배당자산 ETF에 다양한 ETF에 분산 투자하니까 아무래도 저 변동, 배당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컨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것은 투자 성향,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금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금변동성을 즐기면서 조금 적극적인 투자자죠 원금변동성을 즐긴다는 것은 나중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나중에 오를 것이야라고 기대한다면 원금변동성을 즐기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설령 오르더라도 특히 은퇴자들, 시니어분들 가운데서도 에 나중에 설령 뭐 오를지라도 지금 원금변동성이 너무 크게 움직이면 내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일상의 행복이 깨지죠 자칫 마음이 불편하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거죠. 어쨌든 어, 내 투자 성향이 그림도 불구하고 원금 변동성을 즐기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배당도 조금 짭짤하게 있으면 좋겠죠. 좋겠어. 자, 이런 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주 직접 투자 할 수도 있고 또 배당주 간접투자 ETF나 펀드 고배당 ETF나 고배당 펀드 이런 것들에 할수 있습니다. 요 큰데 이런 상품들은 뭐죠? 다 주식형 100%이다. 그만큼 변동성은 크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원금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고 싶어. 이거 저 변동이죠. 원금 변동성은 좀 최소화하면서 내가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목돈 관리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 그다음에 좀 배당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면 좋겠어. 고 배당, 고 배당에 더 집중하고 원금 변동성은 좀 최소화시키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세 번째죠. 배당자산, 미국 배당자산 이태포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고 또 자금 여유가 많다면 나누어서 투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왜 미국 배당 자산 투자 기준, 즉 미국 배당 자산을 많이 조금 선호할까? 제 입장에서는 왜 추천할까 하냐면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당천국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죠. 배당천국이고 또 음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목돈이고 아무래도 여유자금으로 장기로 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돈가치를 따질 때 원화에 대한 돈가치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달러에 대한 돈가치 하락을 어떻게 느끼냐 할 때는 아무래도 달러 안정성이 더 훨씬 좋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기축통화이니까. 그래서 음 목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배당천국이라는 측면에서 배당 상품, 그 다음에 목동 관리는 가능하면 미국 배당 자산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랬을 때 미국 배당 자산의 투자 기준은 한몇 가지, 한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배당 자산 투자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상가에 대한 걱정, 공실이 있을까 없을까 공실이 없어야 하고 수리비가 있을까 없을까 수리비 걱정이 없어야 하고 임차인이 어떤 사람일까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실 걱정, 수리비 걱정, 임차인 걱정이 없는 산무 평생 월, 월세가 기본이다 이 배당자산은 그 배당자산 투자의 이 기본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유돈이어야겠죠. 자 여유돈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 투자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을 가입하시면서 한두달 뒤에 돈을 뺄 거야? 자, 그것은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유 돈으로 장기 투자 관점. 예, 근데 이올웨드 컨셉의 미국 배당자산 포트폴리오 채권 주식 이런 배당자산 포트폴리오도 2022년 올 초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배당은 그하고 상관없이 배당은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은 약속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나 큰 회사들이 그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미 약속 정서입니다. 자 그것은 그 회사의 주가나 경제하고 아무 상관없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랑 상관없이 배당은 따박따박 나오지만 그 원금 자체는 때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 제자리를 찾죠. 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배당자산이든 한국 배당자산이든 배당에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된다.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은 계속 쌓여가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특히 미국 배당자산에 투자할 때는 환율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 한율, 지금 현재 이 방송하는 기준의 한율, 오늘 자 한율, 어, 1260원대입니다. 1 1 0 0은1 2 0 0은 1260원. 자, 비싸다 생각할 수 있으나 알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각국의 경제 긴장, 점점 이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러시아, 중국, 미국 다 편을 먹고 서로 오르릉거리고 싸우고 이것들이 언제 해결이 될까요? 패권 전쟁 자 이것들을 이제 끝없이 갈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제 힘없는 나라 한국 같은 경우 환율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즉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가 편안하면 환율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초래되면 환율은 안정되기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미에서는 지금 환율도 비싸지 않을 수가 있다. 제가 올 초에 환율에 대해서 1200원 찍을 때 1200원이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라 말씀을 2022년 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결론은 아무도 알수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배당자산 투자할 때는 환율보다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내가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 환율 걱정하지. 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다만 배당금이 나올 때이 배당금을 사용할 때 언제 이것을 환전할까 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그때 환율을 감안하는 정도 이 정도 기준을 가지면 미국 배당자산에 접근하는데 크게 갈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공실 없는 평생 월세 다 바라고 원하는 바이잖아요. 자 이것을 배당형 상품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설명드렸고 그세 가지 타입에서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질 수 있을지도 설명을 드렸고 미국 배당 자산에 투자할 때또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바인투자자문 검색해 보시면 이 카톡 바인투자자문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